12강, 153문, 은혜의 방도 두 번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부 내용만 보고, 음, 한번째 내용을 못 봤는데, 오늘 또 일부 내용을 보고,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음.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신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신이 하나이니 여호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에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개혁교의 그 특징은 사실 직분의 그 평등성입니다. 직분 간에 서로 칭하가 없어요. 물론, 성도,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직분자들만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모든 성도들도 책임을 누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 전달자가 있고, 받는 자가, 받는 자의 위치가 있어서, 이제 그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말씀을 서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이 평등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각양, 다양한 은사와 직임대로 다 하나님 성신께서 주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은사와 지임을 누리는데, 또, 이제, 그, 마, 일을 맡은 사람이 있죠. 봉사의 일을 시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 아니, 뭐, 똑같은데, 면다 뭐 왕같은 제사장인데, 무슨 뭐, 시키고 말고 하고 그러냐. 그, 그건 아니죠. 분명히 우리 몸의 구조도, 이제, 그 몸, 몸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자기 직권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성신께서 다, 당신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직분의 그 평등성을 누립니다. 아니, 나는 뭐 성도니까 안 하고, 나는 누구 목사니까 더 책임져야 되고. 물론 말씀 받은 자로서의 책임은 있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 또 성도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바르게 받을 준비가 있어요. 베리아 교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말씀을 귀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웃음> 이게 마음으로 받아서 실제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리라고 주님이 그, 만물 통일을 위한 일을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시고, 누리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걸 은혜의 방도로 써서 누려야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갖고 그 몸이 자라게 되는 거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몸이 자라게 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몸, 몸이 결코 자라게 못해요. 병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운을 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알가라지 특징이 그렇잖아요. 알곡의 기운을 다 빨아먹어요. 알곡의 기운을 빨아요. 자기는 열매를 어차피 못, 못 맺는데 알곡의 기운을 다 그냥 이 기생충처럼 다 빨아먹어요.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빨아먹기만 해요. 열매가 없어요. <웃음> 아무튼 주님이 이런 질서를 허락하시고 이 질서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교회적 질서이 교회 칼빈이나 오스틴이 다 그런 얘기.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 단순히 외형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그그 모민 교회에 속한 사람은 가시적 교회 속에 속해서 그 신령성을 드러내고 은혜의 방도를 누려 가는 거죠. 그 가시적인 교회 속에서 그걸 누려 가지 않으면 사실은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가 없, 없으니까 은혜의 방도를 안 쓰겠죠. 예. 우리의 그 아담 안에서 타락한 처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나기, 벗어나는 방법을 몰라요. 없어요. 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 뿐이지. 우리 쪽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방도, 은혜를 누려야 이제 그게 영원성이 있는 거고, 실제, 그, 모든 그,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웃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편 82편 5절에 보면 그 신들 같은 존재가 땅의 방백처럼 행한다는 하 말씀을 드렸어요 신, 신, 신은 뭐예요? 신은 실수가 없죠 자기가 말한 대로 하고, 신은 그래요.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웃음> 근데, 그, 꼭 땅의 방법처럼 하는 게, 말은 해놓고 안 해버려요. 자기 정치적인 이해타상과 관련해가지고, 아니면 자기 현재, 아,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제. 육신적인 이유, 뭐, 세상에 그, 그, 도리 같은 걸 따져가지고, 그렇게. 자기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건데. 그게 참 세상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의 그, 그 전형적인 특징 아닙니까? 땅의 방백들이라는 게. 하늘의 방, 신 같은 존재는 진짜 하나, 님의 방법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몸이 부스러져도, 에? 그게 더 우선인 거죠. 그게 항상 우선 우선인 거예요. <웃음>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인뭐 여기 저 죄짓는 사람의 특징이 그 십편 73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를 쓰지도 않으면서 진노를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산다. 거만하게 좀 가진 거 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 뭐 행세하고 예. 그러나 그냥 말은 그, 그 말이 그 혀가 불의의 세계인데 땅의 얘기만 하는 거죠. 땅. 늘 관점이 땅의 땅의 관점. 어떤 사람을 대할 때나 사건을 대할 때늘 땅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이참 무지무각한 태도이고 참 교만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피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겠습니까? 구원 뿐만이 아니라 성화를 누려가는 일을 그걸 얼마나 즐겨서 행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성화의 일을 아주 부담스럽게만 생각하는 거죠. 자원에서 앞장서서 뭘 그 은혜 방도를 취해야 하는 거지 신자들의 그 태도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아주 무지 무각한 거예요. <웃음> 이건 세계와 믿음의 삶을 살 사는 게세원약 백성으로서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그 일을 이어가는 것이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신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해서. 성신으로 시작해서 진행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는데, 원수를 위해서도 자기를 다 드리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안 해. 은혜가 없는 사람 특징이. 형제 사랑도 아는데.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마태복음기 5장 43절로 48절, 그 장로들의 유전에 비추어서 이제 하는 말인데, 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게 하나님이 할수 없는 걸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웃음> 사람으로서는, 뭐, 형제 사랑도 어려운데, 원수 사랑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데, 근데, 은혜를 주셔서 원수 사랑에 그,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시고, 그것을 누려가게, 하십니다. 그게 참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이게 복음의 복음의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 그 하나님의 모 하나님을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주신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복음 참된 복음이라는 게 참지식이죠. 참지식, 참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지식인데 그 지식을 통해서 진짜 변화를 받은 사람은 개인과 사회와 교회 속에서 변화의 태도를 보인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거죠. 복음의 능력이 위대 칼빈이나 루토이도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서 그렇게 종교개혁의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음. 회개와 음. 믿음으로 통화를 이루는 사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일을 이루는데 근데 그, 그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 또는 보금이 되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능력을 힘입어가는 그런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거기에 지난 시간까지 여기 이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토께서 쓰시는 외적인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 외적인 방도, 이건 뭐 이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가시니까 교회적 질서 속에서 누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신 그리토를 얻습니까? 어떻게 그리토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153문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쓰시는 외적인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게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교회를 창설하신 거죠.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창설이 아니고 설립이죠. 예. 상설이 아니고 이후에 설립입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한 내용입니다만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에 의해 곧 구원의 은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은혜의 방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방도를 쓰신다고 했는데 이는 그리토께서 거룩한 교회를 신이 세우신 사실과 아주 직접적인 관, 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에 은혜의 방도를 주시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그 방도를 친히 사용하십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웨스민스터 그 신학자들이 그세 가지 은혜 방도를 얘기했잖아요. 복음 강설, 성찬, 성례, 세례, 그리고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속에서 되는 거잖아요. 교회 속에서 복음 강설과 성례와 또 기도가, 교회적인 기도, 목회 기도가 하나가 될 건데, 그것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떠나서 은혜의 방도를 말하는 것은 실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 교회적 질서 속에서 은혜 못 누리는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강단에서 전파되는복음강서를 떠나서 성경을 읽는 일은 실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교회가 선일이 없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완전히 부피한 그런 경우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어, 있을 것입니다만, 음. 주님께서 머리로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경우에는 강단의 주회종을 세워서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내리시는 말씀을 쓰셔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주님의 양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방법이죠. 고넬료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고넬료는 유대교 안에서 이제 경건한 자로서 그렇게 그 복음을 받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추인이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뭐, 김홍전 목사님 큰아버지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김규배 씨라고. 김홍전 목사님 아버지는 김열배. 분이신데, 그 큰아버지가 김규배이신데, 그분이 이제 아주 한학에 능통하고, 그 서학에 접하고 나서, 1900년대 초에 이제, 그, 난 내가 동서양 학문을 다 공부해 봤는데, 예, 예수 믿는 게 가장 진리다. 그래서, 그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른여서, 그래서 참 신비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성교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여기 보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 특별한 경우죠. 이제 고넬료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렇게 서 있어가지고, 이제 선지자, 성교사들이 일하기가 너무 편하다, 편했다고, 그분들이 다, 다 제공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 통상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음. 이 말은, 음, 강단에서 베푸신 말씀만 들으면 그만이다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삶이, 그, 하나님이 개혁자, 선, 저, 사,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이 교회 임지하기를 기뻐하신다. 제가 어떤 글에서도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그, 그게 실제예요. 그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이 받아야 돼. 과연 그런가 살펴봐야 되겠지. 살펴보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그만이다 하면 결코 안 됩니다. 강단에서 전파된 복음 강서를 들은 교중은 집에 돌아가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아직, 이거 아직 안본 내용인데,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대살로니가 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에요. 이거 대살로니가 성도들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한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런 면들이 더 열려 있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베레아 교인들은 게다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와서 빌리뽀 지경에, 루디아 그 가정에,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이제 쫓기면서, 이제, 베리아, 대살론니가 베리아 지역을 이렇게 해서, 아, 아덴으로 해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습니다. 베리아 교회는, 그, 그, 사도의 말씀은 그 자체로 계십니다만 베네아 교회는 이전에 베푸신 계시고 구약 성경을 살펴서 사도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것은 사도의 전한 강설를 의심했다는 에, 뜻이 아니라 에, 말씀을 받은 터에서 그 진리를 더욱 깨닫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의 강서를 들을 때 이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죠 한가한 사람들은 절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세상에 이, 이 혼이 나가 있는 사람들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이, 이 말에 아주 목숨을 걸지 않죠 사실. 오직 성경을 내,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내세워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웃음> 로마 가토릭에서는 전통을 얘기하고 했는데, 오직 성경을 얘기해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웃음> 오직 영광, 오직 그리토, 그런 걸 얘기해서, 결국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웃음>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어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죠. 말씀은 그냥 자기 자기적인 뭐야 기독교 신앙 실력을 세우 세우기 위한 말씀으로 듣고 어디 가서는 다 하는지 하는데 삶은 살지 않고. 그러면 이게 참 위선자가 되는 거죠. 사도의 강설을 들을 때 이미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까닭에 더욱 말씀에 담긴 교훈을 사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안 까닭에 그 능력을 더욱 맛보려고 구약 성경을 상고하여 사도의 교훈을 더욱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도 우리가 이제 사도가 복음 전하는 내용을 지난 시저 저, 오전에 들었는데 복음 전하는 내용은 구약을 개관하고 그 구약에 예언된 분이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실. 강단에서 복음 전파된 복음 강설이 오직 성경 위에서 오직 성경을 포로 해명한 것이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그 복음강서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심정으로 받는 교회와 신자는 성경을 상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인이 불린 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해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해석된 말씀은 그냥 권성으로 듣고, 아, 성경만 열심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교회적 다스림을, 그, 미 음, 필요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음. 음. 요건데, 이제, 복음, 아, 음. 장설이 은혜의 방도라는 것은 주님이 거룩한 교회에 은혜의 방도를 주셨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그 방도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부 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현장성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그렇다는 걸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걸 누려가야 돼요. 이점과 관련해서 이제 성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룩한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성례가 집행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점에서 의식이 상당히 희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실 때 사도들에게 이 성례 명령을 받들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인 고주 예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듣는 말씀인데 바울사도가 성찬식에 관하여 설명할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라고 하고 죽게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사도가 사사로이 고린도의 그 개별 신자들에게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전한다든지 받는다는 표현은 사도가 보활하신 주님에게 받았고, 보활하신 주님이 주신 것을 교회에 전한다 하는 뜻입니다. 전한다 받는다는 표현은 공적 규례를 가리킵니다. 사도가 말씀을 죽게 받아 전하는 것이나 사도 이후에 목사가 사도적, 사도의 전승을 받아 사도의 교훈을 받아도 되죠. 그 전하는 것이 모두 공적 규례입니다. 대유림 문단 156문이나 158, 159, 160문이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례도 사사로이 행할 수 없고 169문에서 교훈하듯이 말씀 사역자가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옆에서 이제 딴소리를 안 집어넣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딴 소리를 안 집어넣는. 그것이 과연 그렇다는 걸 얘기할 수는 있겠죠. 거기에 다른 이견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됐을 때 얘기고요. 정당하게 선포되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말을 할수 있겠죠. 아무튼. 그 성례나 말씀, 복음, 강설 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직분자를 쓰셔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께서 거룩한 교회에 은혜의 방도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그 방도를 친히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주제를 더 생각하겠습니다만, 장차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날에는 더 이상 은혜의 방도가 필요치 않을지라도,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은혜의 방도를 쓰셔서,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이제, 교인이 거기 에한 지체로서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4장 11절로 16절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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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은혜의 방도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웃음> 여기서도 이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은 로 그상 그러니까 핵심은 그리도 머리 대신 그리도 아닙니까? 그리도를 중심으로 다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목사들끼리만 직분자들끼리만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끼리만 뭐 하는 게 아니고요. 다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다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씀 전하는 직분은 그저 교회에 속한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중의 하나이고, 다만 그 역할에서 마디와 같습니다. 몸을 떠나서 마디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만, 몸이 머리에 에게 자라나는 일에 마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마디만 아니라 몸 다른 지체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디만, 마디만으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시는 신비에 속합니다. <웃음>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은혜의 방도를 생각할 때 방도보다 구원의 은혜에 항상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교회 일을. 교회 속에서의 일을, 어느 거, 말씀 받는 일만 교회 일이고, 그, 뭐그 외의 일은 교회 일이 아니다. 그게 아니죠. 봉사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존재에서 그리도를 드러내는 거고,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데, 무슨,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야겠는데. 그, 회계해야 되는데, 회계도 아회개를안 하면 참 비참한 건데. 회계라는 건 돌이키는 거아니에 말씀을 의지해서. 진짜 돌이키는 거예요. 습관, 언어를 돌이키고 습관을 돌이키는 거죠. 은혜의 방도가 그저 제도적인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 몸답게 서 나가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거룩한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에서 은혜의 방도가 주님에게 온전히 쓰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구원의 실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구원의 실질을 누려가야지 개인적으로 무슨 은혜가 있다고, 뭐, 저기, 뭐, 교회 안에서 선생 노릇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내가 믿고 지지한다. 그런 게 있어야죠. 생활지, 사상지지뿐만이 아니라 생활지지도 하고, 이제 저의 후대에 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신령하게,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길. 사실은 바랍니다. 쉽게 표현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깊고 풍성하게 전파되고 그 강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회와 신자는 구원의 은혜를 풍부하게 맛보고 구원의 실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인 까닭에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가 있고 우리 가운데 유압 유아... 그 요소가 있어서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만 주님이 그 은혜의 방도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방도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교회는 그 예배가 거룩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이게 그냥 오히려 누가 내가 중병에 들었는데 그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알 비책을 알려준다 그러면 얼마나 그 눈동자가 반짝반짝 하겠어요? 죽어가는 처지에서도 그 말씀 하나는 하나도 안 놓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치가 가치가 이 세상 보화 보석 이런 것보다 뛰어난 것이 막 쏟아진다 그러면 그건 그냥 그냥 흐리멍텅하게 앉아서 그 그렇게 쳐다볼 수 없죠, 분명히. 은혜, 하나님께 받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교회나 신자는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가달게 서로를 대할 때 거룩한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의 약점과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맛보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서로 연약한 존재로서 서로 연약함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부부가 되잖아요. 자기 연약함은 모르고 지적만 해대면 그거는 이게 부부가 안 돼요, 진짜. 그 그리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자기는 늘, 어, 먼저 받으니까, 먼저 받으니까 지적만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정상한 부부관계가 안 돼. 기형적인 부부관계. 종속적인 주정관의 부부관계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신랑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지적질 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뭐 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얘기하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본인 본을 보이시고 한거요 말이, 말만 하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실질이지, 지적질 하는 게 실질이 아닙니다. 지적질 하면 자기는 안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이러도 우리가 앞으로 은혜의 방도를 다루어 나갈 때, 항상,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가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성신과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드러내시는 사실,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 좋,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생활이 좋아요. 그 사람의 그 태도가 그리스도가 드러나 예배를 예배가 그렇게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는 거죠. 예배에 대한 태도가 이상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통 차원에서 내가 환자이고 주님이 치유자이신데 여호와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신데 이그그 그 치유를 받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요, 이 총체적인. 그런 질병이죠, 그걸 치유하시는 것을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환자의 심정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잖아요. 음.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밀어붙, 여기서 정보만 따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밀어붙입니다. 그거 가 음.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참위하나님과의 교통, 이 예배 이것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된다 는 것. 이런 점을 떠나서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은혜의 방도를 대하는 것은 필연, 교만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은혜의 방도라는 말이 은혜 얻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만 언제든지 강조점은 혜 은혜, 은혜 주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 거기에 있지. 한 사람이 종교 영웅이 되는 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제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이면서 은혜를 그 누려가는 걸 섬기는 걸 그런 걸 가르쳐야 되고. 하나의 종교적인 영웅이 되게 하는 데 나아가도록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음.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써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잘 믿어 보여야겠다. 더 신령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나를 실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성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 벌써 은혜의 방도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거를 자기 그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아가 안 드러나요. 옛사람이 안드러나 항상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기 중심.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웃음>